딸기말랑이 너무 상큼하고 귀여워. <웃음> 딸기 딸기 이야 이야 이야. 곧 딸기 계절? 어 <웃음> 아, 박수인이다. 딸기말랑이 딸기말랑이. 우와 딸기말랑이다. 아 깜짝이야 그렇게 슥 들어오면 어떡해? 놀랬잖아. 아 오늘 놀랬다 놀랬다 오, 웃기다 키키키키오비키. 아, 짜증 나 왜? 이 딸기말랑이 부럽냐? 오! 귀엽긴 하네 이 딸기말랑이 촉감도 엄청 좋아! 재밌다고! <웃음> 야! 한번 만져보자! 무슨 소리? 거래하고 만져라? 그 전까진 절대 만질 수 없어! 야! 나도 말랑이 많거든? 그럼 저리 가! 비키라고 오비키! 어우! 안 그래도 갈라 그랬어! 딸기말랑이 좀 있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 근데 저 딸기말랑이 갖고싶다 갖고싶어 다 챙겼나? 응? 음, 귀여워 또 어? 여기가 어디지? 약간 익숙한데 혹시 천국? 맞아 여긴 천국이야 와 천국! 저또 1일 체험권에 당첨됐어요? 응? 오늘도 오게 됐지? 우와 신난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무슨 급식 먹어요? 아니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 우와 학교 안 간다 예쓰 그럼 오늘 뭐예요? <웃음> 오늘은 말랑이 거래 우와 천국에서 말랑이 거래를 하니 기분 최고다 어? 근데 저 말랑이 없는데요? 말랑이는 여기 다 준비되어 있지 우와 말랑이다 예쁜 게 엄청 많아 와.. 여기가 말랑이 거래장인가? 어? 뭐야? 오비키? 어? 박생너 말랑이 거래하러 왔냐? 어.. 말랑이 거래하러 왔는데? 넌 어디야? 난 보다시피.. 천국! 근데 넌 어디야? 난왜 지옥 온 거야? 짜증나! 너또뭐 심술부리는 일 했냐? 시끄럽고 갖고 온거나 내나 천국 거니까 좋은 거겠지? 아, 난 천국 걸 갖고 너는 지옥 걸 같겠네? 뭐야, 진짜 그러겠네? 나한테 안 좋잖아? 지옥 오길 잘했다. 우씨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난 이거. 야 괴물? <웃음> 괴물 말랑이. 입에서 하면서 <웃음> <황타면서> 나온다고. <웃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음, 그거라면 저는 이거요. 추인 건물 말랑이. 이거 촉감 엄청 좋아. 이, <웃음> 개리알 저주인권 말랑이 나 저거 갖고 싶었는데 무조건 승인 그래 승인 <웃음> 반가워 새 친구네 누르면 <웃음> 말랑이 튀어나오네 어 뭐지 뭐야 딸기 말랑이가 왜 나와 지옥에 있을때는 저거 저 말랑이 밖에 안나왔었는데 이히히히 <웃음> 딸기 말랑이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 말랑. 말랑, 말랑, 말랑, 말랑. <웃음> 그래 나 저거 많이 갖고 놀았으니까 예쁜 추인권 말랑이 받았잖아 <웃음> 뭐야 분명히 아깐 안그랬는데 왜 개구리알들이 깨져있어 뭔가 이상해 지옥에 오니까 말랑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말랑이가 터졌잖아?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안 터졌었는데? 너 이렇게 터졌잖아. 너 사기 칠래? 어? 깜짝이야. 너가 확인해 봐. 터졌잖아? 개구리야 터졌잖아? 아니라니까? 이거 봐. 아니잖아. 뭐야? 진짜 안 깨졌네? 이리네 여기선 또 말랑이가 터졌잖아? 으아, 그래서 지옥인가봐! 거기만 가면 그러네 당황스럽게 시끄럽고 다음은 이거 어? 누르면 나오는 바람쥐? 어 맞아. 사실 고장나서 안 나오지. 고장난 고장 거가잖아. 거 우비피? <웃음> 어 그럼 나는 이거야. 아 귀엽잖아? 그걸는 어림도 없지. 추가해 주세요. 추가. 추가? 이 타람지는 누르면 엄청난 게또 나온단 말이야. 추가라고 추가. 추가. 아, 추가. 추가라고. 엄청난 게 나와? 음, 그럼 이거야. 수박 파빛. 수박 수박 이야이야이야. 이야, 이야. 대박 대박 이야이야이야. 이야, 이야. <웃음> 수박 파빛? 그래. 승인해 주지. 승인. 상태가 왜 이래? 아까는 안 그랬는데 고미때가 탔잖아. 그래도 촉감은 좋군 오비키 바보같이 다람쥐에서 뭐가 나오기는커녕 다람쥐도 안 나온다고. <웃음> 어 귀엽다. <웃음> 안녕. 어? 뭐야 나오잖아? 와 기억력 게임이다. 이거 다람. 진짜 재밌는 장난감이 나왔어 오! 뭐야? 뭐야? 진짜 다른 장난감도 나오잖아 우와! <목소리> 천국 와서 말랑이 거래하는 거 너무 재밌다 <목소리>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신기한 천지 말랑이 거래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천국말랑이 거래 가고싶어 다음엔 누가 천지말랑이 거래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나나박스인 쓰라고 박스인 나도 천국말랑이 거래 하고싶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에서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